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1위는 신샹크스 자, 2위는 검은수염이고요. 3위는 레일리고요. 자 4위는 공복 빅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갈게요. 내가 봤을 때공빅보단 레일리 가어요 요즘 상위권에 신상 안 보이던데요. 너 지금 저 티어에 있어서 어떻게 알아? 신상이 지금 그래도 어야 뭐야 공빅 좋아요. 신상 너무 잘 보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SS에서 리그 돌려도 계속 신상인데. 어이 레드 A니까 애들이 신상이 없지. 아유. 자 일단 요거 네개 찍어놓고요. 일단 가볼게요. 이제 밑으로 이제 좀 나열할게요. 놀라는 캐릭터들. 자, 카이도, 불사보. 그리고, 스네이크맨. 그리고, <웃음> 극현불사보. 자, 카이도, 불사보, 스네이크맨, 시네이스, 아, 신미. 신미호크. 자, CP0 루치. CP0 루치. 어 윤호 반갑다 신행코크신행코크 헨코크 그리고 자 놀라는 캐릭터들 계속 주세요 마젤아 마젤라는 아니지 자 일단은 뭐.. 잠깐만 시피드루스 신행코아맞아맞아 신로우 웨로이로우 신로. 쿠마 아니에요. 이거 봐 이제 보이는 캐릭터들만 보이니까 본인들이 기억이 나는 것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응. 쿠마 끄져 안녕하세요. 실로 요즘 역주행이에요. 실로 괜찮아. 아 쿠마 안 돼. 애드야. 쿠마는 아니지. 자 공빅 2위인디 아니야. 공빅 4위야. 아니야 아니야. 맞는 것 같기도 해. 검수염 요즘 내가 검은 수염을 쓰지만 마르코 아니지 자 하울이 반갑다 아 그리고 일단 논란의 것들을 합니다 계속 금이나 드레이크 신 정상 에이스 흰 수염 초패키 아니야 마르코 아니야 그러니까 공비 하, 공비 괜찮은 것 같긴 해 신키드 아니죠 10분 들릅니다 신키드 아니에요 야 드레이크 하람이가 폭풍이 드레이크한테 안 맞아 봤구나 어자 폭풍이 드레이크한테 안 맞아 본 애들은요 드레이크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네 공비기 2위에요 그새 검수가 조금 떨어졌어 아 역시 너희들도 어 검수기 떨어지는걸 어? 알고 있어 자 그리고 신상이 검수보다 안 좋은데 아니야 신상이더 좋아 내가 검수 유저로서 신상이더 좋아 신상은 1을 뭐 모... 무조건 1이야 불사부 여기 있어 1의 빅맘 5할 검수 야 이거 진짜 와노콘니 루피는 아니지 유비야 그건 좀 와노 루페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 출시된 모리아와 크간지를 일단은 찍어 놓을게요. 맞아 우르지 방어 방어 우르지 방어하면 우르지. 자,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복 빅맘 예약이 많아서요. 공복 빅맘에 검은 수염이 떨어집니다. 레일리로 가고요. 자, 5위를 줄 건데. 오위는 잡아 오위는 카이도우냐 아니면 불사보냐 내가 봤을 땐 이거거든 오위는오위 5위 볼게요 5위 불사보냐 카이도우냐 신루치 나는 불사보 아니면 신루치 나는 카이도우 줍니다 바르토리오 저는 카이도우 줘요 카이도우 카이도우가 평, 평타가 엄청 세서 그래 자, 한번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어, 신루치 얘기가 맞네요. 야, 카이도, 야, 카이도 진짜. 야, 카이도 태물이라고? 야, 카이도 진짜 센데. 카이도 명성 떨어졌다. 더 떨어져야 돼요. 카이도 좋아요. 신루치, 신루치가 검샹다 잡아요. 자, 신루치 얘기가 맞네요. 신루치가, 오, 어, 랭킹이 많이 올라갑니다. 자, 신루치. 자, CP0 루치가. 루치가 5위의 랭크 6위의 불사보 랭크고요 7위에 그리고 7위에 누구였지? 어, 카이도 랭크됩니다 자, 그러면 넣은 애들을 이제 지울게요 자, 우리에게 남은 칼은? 자 우리에게 남은 칼은 스네이크맨과 신미호크와신넨코 그리고 신 외과의 로우 드레이크 정상 에이스 그리고 방어 우루지 되겠습니다 신미 얘들아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요 8위는 헨콕이랑 미호크랑 이 스네이크맨의 대결이 아닐까 싶, 싶다 아칵타쿠리 애매하지 우루지가 7이다 8위는 헨콕 야 헨콕 미호크 스네이크맨 놓고 한번 봐봐 나는 스네이크맨 주거든 나는 스네이크맨 유저로서 각타는 내가 봤을 때 12위 정도의 캐릭터야 행콕 자 해왕이 행콕 마피아 행콕 팽돌이랑 나랑 하람이는 스네이크맨 태양이도 스네이크맨 자 유비는 우르지 스네는 실 로우한테 줘요 어, 맞는 말자 골드도 행콕 유비는 아까 그거 좋지자 저도 스네이크맨이요 스네이크맨 쪽이 조금 많아요 우르지신심사기인데 행콕이 반격기 석화로 다 잡던데요 네어 행콕 쪽이 조금 더 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위에 행콕이고요 9위에 그 미... 그 스네이크맨이고요 10위에 미호크 되겠습니다 찐몽군 계정 저는 모자 쓴 샹크스 나가세요 이제 집에 가실 때가 된것 같아요 문군씨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칼은요 외과의 로우 드레이크 정상에일세 방어 우르지 모리아하고 크간지는 못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타쿠리 자 11위에 신로 떡상이다 아 신로우는 근데 진짜 아, 폭풍이가 잘 쓰는 것 같아 자 신로우 자 일단 웨과의 로우를 10위에 랭키합니다웨과의 로우 로우 11위 미호크 자 12위에 그럼 누굴 둘까요 방어우르지가 신로우 이겨요 자 볼게요 로우 드레이크 정상에이제 로우도 줬으니까 드레이크 정상에있스방어우르지 각타쿠리 자 각타쿠리 두표 에이스 두 표, 에이스 두 표, 에이스 세 표, 에이스 네 표. 뱀루보다 우르지 신루야 뱀루, 얘들아 뱀루 무시하지 말아 진짜. 에이스 여러분 우르지. 에이스죠, 에이스가 많아요. 샴블주 타식이 그래요. 이번에 나온 샴블주 타식이. 나가립니다우르지 <웃음> 안당해보셨나 어우르지 않은데 너무 울림 미호크가 10이요 외과 의료가더좋은것 같아요 뱀루 이제 좀 떨어져야돼요 안돼 얘들아 스네이크맨 저정도 돼야돼 여기에 루피안에 남해로 못들어가요 우르지로신상딜팔들어가요 뱀루 93으로서 쓰레기입니다 난 스네이크맨 12위 드레이크요 나는 개인적으로 드레이크를 준다 드레이크한테 하도 뚝 감아져가지고 뱀루 좋다니까 진짜로 자 지금부터 투표 갑니다 자 드레이크 여러분 드레이크에 투표 주세요 자 드레이크에 투표 주세요 자 내가 봤을 땐 드레이크다 자 골드 그래 쪼르티비 잘 가고 자 드레이크 골드랑 나랑 태양이 세표자 골드에 3표 자 드레이크 세표 나왔어요 세표자 다음 정상에이스 들어갑니다 자 정상에이스 투표 들어갑니다 12위에 정상에이스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땐 무조건 정상에이스가 12위다 자 투표 자 레드 한표자 레드 한표자 레드 민준이 어 자 레드하고 민준이 에이스 12위 에이스 두 표입니다 두표자 이번에는 우르지 볼게요 우, 자 지옥까지 세 명이고 우르지 봅니다 우르지 자 우르지 갑니다 마피아 우르지요 유비 우르지요 자 마피아랑 유비 우르지 제왕이 우르지요 세 표예요 한표더 넣으면 우르지가 12위로 갑니다 자 우르지 지금 세표자세표세표되겠습니다 우르즈 잘 썰리던데 <웃음> 블릿은 애매하지 음. 자 마지막으로 각타쿠리 요 각타쿠리가 이번에 들어가야 된다 자 각타쿠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각타쿠리가 들어가야 된다 각타쿠리가 그래도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사람 아니 우르즈가 진심 딜안 들어가는데 우르즈는 방어고 그렇지 마잘라는 공방 쪽임 각타쿠리 못 껴요 나도 요건 좀 인정 각타쿠리 애매해 우르즈는 아예 센터 준 그래도 드레이크 자 승리 반갑다 자 얘들아 이제 두명에서 정리할게요 3대3이거든요 드레이크랑 자우르즈 투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드레이크 갑니다 전드레이크에한 표입니다 자 드레이크 갈게요 드레이크 스템 루피 죠헛소리 안에 또저자 드레이크 자 드레이크 두표 나포함 세표자우르지자우르지 자, 우르지 주세요 하람이 우르지 유비 우르지 제왕이 우르지 그리고 마피아까지 우르진가 하울이 드레이크 4대4에요 4대4 자 하람이 유비 제왕이 마피아 우르지 지오 우르지 하울이 나 태양이 저는 와포로에 한표에요저드레이 몽구니 드레이크 5대 5네 자자1 2에우르지와 드레이크 놓겠습니다 어우 드레이크 막 나오네 역시 드레이크한테 당해본 사람들은 드레이크가 알아 자, 미호크를 날리겠습니다 자, 미호크를 날리겠습니다 자, 미호크를 날리고요 자,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호크를 날립니다 신미 좋아요 그니까 러 드레이크 공룡도 진짜 짱난다니까 자, 미호크 이별하겠습니다 자 미호크는 한 제가 봤을 때1 3입니다자자 <웃음> 자, 여러분 요렇게 정리합니다 미호크 카운터 스킬에 당하는 데네 신상밥 아.. 애매하다 아 역시 이 8위부터 12위까지가 이 논란이 엄청 심해 어 이게 진짜 논란이 진짜 심해 우루지 극방 영상 내가 우르지를 사실 많이 만나지 못했거든 근데 진짜 안죽긴 안죽어 어 드레이크는 30초 싸움 한정이요 자그러면 물어보자 폭풍이가 드레이크 장인으로서 드레이크가 여기서 12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지 어자 폭풍이가 한번 볼게요 자 폭풍이 한번 채팅을 주세요 자 드레이크가 12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 드레이크 장인이 한번 드레이크를 평가하겠습니다. 오못 갑니다. 시네이스로도 드레이크를 잡는다. 자 일단 전문가의 말로서는 드레이크가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금만 더 조정을 할게요. 우루지 여기가 어쨌든 시미오크 가고요. 신미호크는 저기까지 못 올라가요 진짜 이게 엄청 갈린 것 같아 미호크 신원원콤인데 신미호크 놓고요 이쪽에 우르지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서브로요 어, 드레이크를 놓을게요 자 정리됐습니다